아아어탱건님 <웃음> 목소리 나올 거예요. 아 오케이 확인. 네. 아. 자 잠깐만요. 누구? 어, 예. 아 잠깐만. 왜 왜요? 어, 아, 나 가죽 없다. 예? 이 가죽 없다. 떼 뺐다. 아 이거 태장 못하잖아. 네 그냥 해요. 아. 어쩔 수 없죠. 아. 아. 아직 다 써버렸네? 자 잠깐만요 저 도핑 이 도핑에서. 도핑하고 잠깐만요 저.. 저.. 저.. 이거 어.. 탱커로 바꿔서 제가 어그를 끌어야 돼 이거.. 나, 나무 혼자 때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야 나무 때리면은 잘못 때리면 그.. 그 죄다 튀어나와요 갈 그냥. 아, 야, 하하하하하 <웃음> 아, 어지럽네, 이거. 아, 데미지가 많이 바뀌긴 하거든 아, 저 원숭이 아, 아, 이 원숭이 넘어트림 때문에 진짜 아, 원숭이 또 났어 재밌게. 넘어트림 죽어라죽어라죽어라 오케이 어... 돌어돌뚫어돌뚫이일어나 돌멩이. 오케이 아, 어라 뚫어라 어어돌뚫이라 아이, 면역이 왜 자꾸 타는 거지? 오케이, 컷. 컷. 아, 여기, 여기 또. 예. 에이... <웃음> 우르르 나오네요, 우르르. 우르르 아, 방금 씨발 살려갈 뻔 했네. 나오죠? 여기. 나와요, 더저 응. 왼쪽 나무인가 응. 저 치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오른쪽 거 먼저. 여기 오른쪽 일단, 거. 여기 여기 일단 열을 봉 넣고. 안돼요. 원래는 힙이 있잖아. 아. 어. 와. 좋았습니까? 아하, 아. 나무 두 마리가, 세지가 같... 없는데못 피하겠었대요. 아. 어 뭐야, 이거. 어, 나무에 껴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 살려줘. 아. 됐다. 아. 아. 아, 있다고 생겨라서 솥했다. 아, 이제 나무 밟는 게 너무 아파. <웃음> 이게 뭐 <못> 뭐야? <보여. 웃음> 죽습니까? 2 0 0까지 나왔다. 와, 존나 많다. 와, 이거 죽었다. 어 죽었어요? 예, 네, 이거 죽었대. 아,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웃음> 아, 이건 너무 많은데요. <웃음> 아이, 아이, 네? 아니, 아, 아, 이 죽었다. 내미였는데 네? 아, 그쪽 말. 고 그쪽, 그쪽, 이쪽 그쪽, 그쪽. 어, 어, 참, 깐만나 저리 뛰었는데? 어. 어. 나무 붕붕 띄우는 것 때문에 오오! 발기! 어후 으어어어 발 고르기 발 고르기 어후 어. 자자 흐헤헤 흐헤헤 흐헤헤 <웃음> 혼자, 혼자 남았니? 어 아니 왜 한놈 아. 또 있네? 아이아 <웃음> 맨날인 있네 <웃음> <웃음> 아클리아죽었네구나다 <클리어. 웃음> 다 죽였어요 아이 쉐키드 제가 13분, 13분만에 1,2,3,4 다 깨면 가는 1 <웃음> 3분반에요 네. 한한원트층에깨면가능할것 같기도 한데한번해봅시다 네. 오케이, 예, 방어방울 찍어놨으니까저 음. 게임으로 방어방1한번서3게요층원서에 아, 맞다. 잠깐만요. 아. 됐다. 다시 갈게. 어? 어? 아. 어? 어. <웃음> 아, 방울방울떠나 <웃음> 아, 방방을나 방울 방울 <웃음> 아, 방울 방울 꺼졌다. <웃음> <끝났어>. <웃음> 아, <웃음> 어. 방어방 <웃음> 아, 어어방을 방어방. 아, 방 아, 방 아, 어 오케이, 일로 와. 나머지도. 오케이, 오케이 그, 그 귀신 나왔다. 귀신 나왔어요. 이때는 다다 대오거리 아니니까. 랩터 또 나왔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알았어 아, <목소리가> 이어 아, 이씨. 아, 이씨. 아,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 이씨. 이 아, 이게 아, 이씨. 이씨. 아, 이씨. 아, 이 아, 이 아, 지발기이안돼 아. 아좀 유령 박치기는 안 떠. <웃음> <웃음> 잡고, 잡고. 됐고. 어, 아저거든요 고고. 고고. 좋아. 돈 까주. 어. 가 와. 와. 이형 나왔습니다. 오우씨. <목소리> 이그린다 예, 아, 제가 뺏었어요. 아. 오. 오. 어요 나이스. 이랑 없어졌고 오, 오 돼지갈기 오씨 오, 오, 오, 죽을 뻔했어 오 예측 사절하네와 밴드 고 있는데 오와 이거 밴드 빨리막아더 빨리 일터 만들었어 뭐지 수고했겠다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 가실까요? 고고고고. 고고고. 그냥 구원 넣어주게요 구원 넣어두고그 다음에 이 길이 야겠다 그래요. 우울한... 아! 아! 오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아아뭐아아 <웃음> 아, 아. 아. 어, 이게 내억굴이구나네어어 어. <웃음> 잠깐만 이게 아어어어아아어어어어 아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계속 맞게 돼 갖고 가죠 오케이. 아, 아, 뭐야? 다 왔다 갔다 해. 아, 어, 어. 잠깐만. 어이. 저 진짜 들어왔네. 어어 자폭 어, 어 자폭 어. 어, 안길래습니다어 어. 어, 아, 어, 도망가 바꾸로 바꾸로 바꾸로 모드게요약컷 할게요 잘를 그냥 안전하게 음, <웃음> 7, 6, 5 4, 3, 2, 일 할게요 거고안으로 <웃음> 잡고 나왔습니다 네. 나이스. 이제 네. 바로 지가게요따따따 오코. 컷컷. 입니까어뭐 끝났네. <웃음> 아, <또 끝나버렸어요>. 네. <웃음> 끝났네. <웃음> 아 이토피가 끝났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아 <웃음> <웃음> <이게 왜> <웃음> <어이가 없네? 웃음> 위런 나왔어요. 위런 나왔어. 위런 나왔어. 잡폭 나왔다. 잡폭 나왔다. 자폭해줘.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다음주 왔는데. 아아. 쟤 뭐야, 쟤왜 저기 껴있어? <웃음> 아, 나왔네. <웃음> 난리났다. 난리났다. 솥나다 오그글렸다. 솥했다. 솥했다. 지지 오, 케이 양쪽에 내줘라. 어, 잡잡 대재리 대재리 대재리 오터기 티파 아오오 날렸다 날렸다 날렸다 날렸다 날렸다 가시 나온다 가시 나온다 어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돼지가르기 돼지가르기 가르기 돌진해 난리났어 난리야 돼지가르기 돌버도기 i ̇ c k ㅋㅋㅋㅋㅋ 킨킨 ㅋ ㅋ ㅋ ㅋ ㅋ ㅋ 대박, 대박,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 안 됩니다. 어못 눌릴 것 같아. 빨리 저한테 5만 골드를 어 선물해줘야죠. 빨리 까봐요. <웃음> 아.. 제발, 제발. 안 볼게요. 어? 아, 과연? 이발 없다. 움츠아 이거 보통 하는 게아닌데 아. 아. 아...